네, 하이 여러분의 병실입니다. 오늘은 음 네, 바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강이왔는데요 으악! 벌리다 갔어. 네, 그러면 오늘은 한번 봄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고고! 이런 풀숲을 보면 은잘 나옵니다. 네, 지금, 지금은 지금 봄이라서 뭐 사슴벌레, 장수풍뎅이 이런 건 어차피 잡아본 적도 없지만 기대하기 힘들고요. 봄봄에 뭐, 나오는 곤충들은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정체를 모르겠는 배갑 주황색은이벌레입니다 진짜 특이하나 본데? 네, 이렇게 진딧물이 많은데 게 무당벌레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금처럼 진딧물로 가득 차 있어요, 이거. 어우야, 음, 완전 색깔이. 야, 여러분들 여기도 실성무단걸레 애벌레가 있습니다 아 아, 네 여기도 있어요 아 저기에 좀더 선명하게 내가 왜너 제자리에 엄청? 너 뭐해? 여러분들 사막귀 알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사막귀 알집에 구멍이 뚫려있고 아이들의 흔적도 찾기 힘든 걸로 봐서는 이미 부활을 한것 같네요. 아깝다 야, 가지마. 유튜브 각을 만들어줘야지. 안 돼. 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.